자 그러면은 요 행운과 부의 상징, 수리부의 의미를 두 분의 클립을 끼시면 돼요 유니크하면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 날씨도 따뜻해지고 차량으로 이제 드라이브도 많이 다니게 되는 계절이 왔는데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제 드라이브도 많이 다니게 될텐데요 그래서 제가 차량용 방향제를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오, 바로 이 차르마라는 브랜드의 방향제거든요 이제 모양이 어, 되게 고급스럽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차량용 방향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고퀄리티의 어, 제품이라서 제가 놀랬거든요 이렇게 선물 어... 백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케이스도 상당히 멋집니다 자, 이렇게 선물이 패킹이 돼서 도착을 했는데 엄청 고급스럽죠 이게 차량용 방향제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보시면 차르마 제품으로 만드는 방향제로 안심하고 쓰실 수 있고 메일인 코리아입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웃음> 자 이런 박스 측면에도 오, 이렇게 열면 오, 박스를 개봉하면 수리 부영이가 보이실 거예요 차르마 제품의 <웃음> 방향제 모양이 바로 이 수리 부엉이거든요 이 수리 부엉이가 왜 수리 부엉이인지는 제가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방향제 본체와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한 설명서 그리고 요게 테라코타 방향제 본품 리필 제품인데 저는 코트형을 주문을 해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클린 코트로 되어 있고 요것도 사용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박스를 개봉하시면 이렇게 본체와 테라코튼 리필 용 박스가 들어있고, 저는 일단 요 클린코트, 어 방향제를 선택을 했는데, 어향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린코튼, 그리고 블랙체리, 그 다음에 넘버 5 그리고 하와이안 피치, 레몬 라벤더 총 다섯 가지의 색상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당이 클린 코트를 설치를 해볼 거고요. 먼저 요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개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테라코타 방향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테라코타 같은 경우에는, 요, 바로, 차르마 현황용 방향제의, 음, 특징인데, 이 테라코타란 천연 백자토로 방향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테라코타란 천연 백자토로 빚은 후, 백자토에 향을 입히는 과정을 반복하여 향을 발향을 하게 되는데요. 저온 숙성된 흙 알갱이가, 알갱이, 알갱이 사이에 향료가 더해져 풍성하고 지속적인 잔향을 이루어내게 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게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독하게 액체로 이렇게 팍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은은하게 잔향이 오래 지속되고 탈취 효과까지 있어서 상당히 차량용으로 쓰시는데 음 기분 나쁘지 않은 향을 낼 거예요. 그리고 유해 성분으로도 안심한 방향제로 어,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을 검사를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테라코타를 안에다 넣으신 후, 이 케이스를 닫으시고 자석 좌석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탁 클립을 닫으시면 안때안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방향제에 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바로 아까 처음에 개봉할 때 말씀드렸던 수리부엉이 모양이에요 왜 수리부엉이냐면 이게 복을 불러오는 행운의 상징인 부엉이 모양이거든요 가족을 지키고 야간에도 안전우전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리고 부를 지켜주고 애곤을 날려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 차에 두면 부와 좋은 기운을 만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물운이 들어오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다 보니까 신혼부부 선물이나 세차, 그다음에 뭐 집들이, 뭐 개업장 이런 선물로도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저는 이 크롬 블랙 색상을 선물을 받았는데 색상은 총네 가지예요. 골드, 다크 실버, 그다음 요 크롬 블랙, 로지 골드 이네 가지 색상으로 뭐 기호에 맞게 선물이나 구매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에다 한번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행운과 부의 상징 수리부영이를 차에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차한분을 열고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제거를 하고 자. 이렇게 송풍구에 딱 뒤에 후면 부분에 클립을 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요, 어, 어 그리고 이렇게 회전도 되네? 송풍구에 넣는 거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나올 때 이게 좀더 향이 진하고 그윽하게 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엉이가. 두 마리 있어야 겠죠 저한테 항상 부, 부가 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두 마리를 장착을 해 보았는데요 어 이게 되게 힙한 디자인이라 차량이 왠지 조금 이렇게 어 힙합하는 사람의 차량 같은데 요 <웃음> 차르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아로마를 합친 의미로 디자인과 향을 담아서 사람에게 이로운 향을 선사해준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향이 그윽하게 퍼지면서 어 운전하는데 긴장을 완화하고 안전 운하도록 안전 운전하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어 조금 힙해요. 그 수리부엉이 자체가 힙합 오브 힙한 인테리어 오브제로 뭐 기존의 뭐 뻔한 디자인이 아니고 어 되게 유니크하면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차의 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줄수 있어요. 이게 제가 차량이 색상이 돼서 아마 골드를 했어도.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색깔이 묻지 너무 튀는 게 싫어서 요거 크롬블랙을 선택을 했는데 어 골드 같은 경우에도 차량에 되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자 이제 은은하게 차량 향기를 맡으면서 저는 수리부엉이의 기운을 받으면서 안전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